그 구저먹을 준비 간다 아잉! 맛있죠아 <웃음> 굿! 아 너무 좋아! 가자! 두트리오!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늘 해볼 포켓몬은 어떤 거냐면 두트리오를 해볼까 하거든요 적들 거다 스틸하러 갈 거거든 초반부터 아니, 두트무스맨! 간단하게 매달 먼저 조금 해봐야 될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됐다. 이 정도면 충분하다. 자, 지낸 물건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. 궁금한데 음, 왜 자꾸 마법띠를 올려줄라 그래? 그냥 이렇게 가자. 에이, 없다? 자, 여러분, 가고 싶은데 가세요. 상관없어. 두트무스맨! 좋아. 또또또또또또또또또뚜뚜뚜뚜뚜뚜뚜뚜도뚜도뚜도뚜뚜뚜어 먹어야죠 끝까지 기다려 헤헤아 <목소리> 죽어! <웃음> 어너못 큰다고 여자 씨가! 어딜 큰 라그래 어 도망가야겠다 아 이거 필각이었는데 아깝다 뚜뚜뚜뚜뚜뚜 야야야야 클났다 두뚜떡 그대꺼, 어데나 버프를 달라줘! 어디? <웃음> 아, 성공했지? 아, 맛있는 골? 어, 도망가야겠다. 어, 슬슬 나오겠구만. <웃음> 아, 너무 재밌는데? 아, 이거 재밌는데? 아, 루카리오님 미안해요.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진화? 좋은? 무빙? 피아? 뭐야, 이거? 어, 뭐야, 뭐야? 아, 잠깐만, 우리 빨리 줄 알았어. 아니, 내가 눈뜨리는데 성공 은 어떡하냐? 나이스! 어쨌든 꿀만 넣으면 돼아 좋습니다 아, 됐다! 그렇지! 자 고속이동 찍고 이제 위쪽 거꿀좀 넣을게요 이제 저는 적정글다 털어먹을 거예요 이제부터 그만큼 컸으니까 적정글다 털어먹을 겁니다 피할게요 피할게요 도망칠게요 맛있쩡, 도망갔쩡. <웃음> 아, 잘 있어. <웃음> 아이고, 맛있다.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아, 벽이 있어. <웃음> 도망가. <웃음> 아, 진짜 달코끼백손목가랑 붙어 있으니까 답이 없네. 아, 나이스. 한칸님이 잘하시네.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? 이거 조로아크죠조로아크입니다 아, 좋아요. 어, 죽어요. 빠! 자 도망갑니다 도망가고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극기자 <웃음> 괜찮아 레쿠자 나올 타이밍 맞춰갖고 극기만잘 쓰면 돼안 죽어요 좋아요 야 뭐야 이거 아, 잠깐만 달고기 달거기왜 있어 또 레쿠자 나올 때 까불다가 죽을 때까지 부활 못하는 그런 대참사는 막았습니다 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<웃음> <웃음> 아 미안해, <웃음> 아, 내가 못해서 미안해. 나 이거 그냥 꿀몄자꿀몄자나 지금 할수 있는 게 꿀밖에 없다. 이거밖에 없어. 진짜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, 우리 이거 아, 아니구나, 이거 있구나. 좋아요, 괜찮네. 한 칸이 공격기... 안 돼. 못 버틸 거야. 아 진짜 할말 없어. 미안해. 아래쪽 먼저 먹을 것인가, 위쪽 먼저 먹을 것인가? 적은 무 먼저 먹을 것인가? 어 아, 그렇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두던무음에 털렸습니다. 망했습니다. 털려주세요. 빼서 먹는데 빼서 먹는데 걱정하지 마. 맛있고. 야 감히. 감히. 나 달려갑니다. 좋아요? <웃음> 아 뭐예 <뭐해>, 진짜. <웃음> 달려갑니다 두툼 모습에 달려갑니다 앞으로 날아가서 자골 들어가고요 쇽쇽쇽나이트다 달리려면 해저물이 있어야 돼요 야 됐는데? 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, 자 빨리 두툼 모습 해야 돼자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두두두두두 두툼 모습에 아 이럴수가 나이트인이 두툼 모습에게 따였어요 나이트 야 뭐야 이거 아사기데고속이동 뭐? <웃음> 와아 <웃음> 초반에만 그거 성공했으면 좋았겠다. 아! 두드벅 세가다 뺏어먹어요! 아! 나이즈아 아, 웃긴데 이거? 아 좋은데? 이거 어차피 저거 뺏길 거야. 그러니까 적정 을다 뺏어먹자. 자, 좋아요. 이제 아래쪽에 이거 다 쓸어먹어야 돼. 다 쓸어먹어야 돼. 뭐? 뭐? 오쩌라고 잘 있어! 도망갑니다! 좋아요! 이래서 두트리오가 재밌다니까? 혼자 봐서 적들도 다 뺏어 먹다가 적으면은 궁극기 쓰고 도망가. 이러면 상대방이 성장을 못 하거든? 자,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꼴 몰래 또놓고또 또 도망가. 이게 이렇게 좀 두트리오가 남의 거다 뺏어 먹는 게 생각보다 아프거든요? 적 입장에선. 쟤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걸다 막아버리는 거라 같고 자, 이때. 좋습니다. 자, 뒤쪽에서 갑니다. 아, 두트리오 모습에 갑니다! 갑니다! 나 캐릭터가 죽어버렸어요. 도망가야지. 굿. 자 우리 이상한 것을 본줄을 내주도록 히계세요 나이스, 좋은, 그렇죠. 두은 모습에 할거다 하고 있죠. 나이스, 다 됐습니다. 아 잘했네, 나이 정도면 잘했네. 아 너무 잘했네. 이거 조심해야 돼, 조심해야 돼요. 이때 적들 이거 뺏서 먹는 거야. 위험하면 도망가면 되지. 자 돌아가고 도망가고. <웃음> 안녕. 도도도도. <웃음> 야, 왜 이렇게 웃기냐? 어안 때려. 어안 때려. 어너안 때릴 거야. 도망간다. <웃음> 야 야고르지. <웃음> 팀한 번에 너무 잘해서 그래. 그건 맞아요. <웃음> 잘 있어. 야 도망가. 어 내가 더 빠르지롱. 내가 더 빠르지롱. <웃음> 야고르지. <웃음> g 어디 가니? 이상했고, 어디 가? <웃음> 나 여기 있어. <웃음> 나 여기 있다! 여러분, <웃음> 원래 이렇게 해야 돼. 원래 중을것 같은 체력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게 잘하는 거야. 이렇게. 얘 트롤 한다! <웃음> 트롤 한다! 어, 안 죽어? 나이스. 좋아요. 레쿠저 먹을 준비. 간다. 아잉! 맛있죠? 아! 굿! 아 너무 좋아요! 가자! 두트리오! <웃음> 아 이렇게 하는 거지! 어, 뭘더 바래! 두트리오가! <웃음> 이 정도면 됐지! <웃음> 아 이거 궁극기가 너무 사기라니까 물론 우리 팀이 너무 잘했어 근데 질량이 두리오가 아무리 잘해도 7만 이상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<웃음> 너무 어려워 어, 트리오가 너무 어려운 게투면도가 높아야 좀할수 있는 포켓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충분히 쓸만해요 일단 전적 쪽에서 트리오가 잘한다 못한다를 언급하기에 좀 힘든 포켓몬이야 좀 전략형 포켓몬인 게좀 어, 문제다